요정을 떠난 여정. 오마이갓 에 o d e v 서브웨이 주문했다 제가 쭈리 장난감 최애템 보여드릴게요 이 장난감 그 어떤 장난감도 비교할 수 없는 건데요 이겁니다 이 닭장난감 윗주둥이도 뜯겨고 아랫주둥이도 곧 떨어질 것 같고 다리도 다 뜯겼는데 그 어떤 장난감을 사줘도 얘 하나면 그 장난감 다안 갖고 놀아요 다른 걸 사줬는데도 얘를 제일 좋아해요 이 그립감이 좋아서 그런가? 아 물기가? 목덜미랑 항상 물고 다니거든요 웨이 에그 샐러드 어 터키 멜트 써 뭐? Subway. 역시 쿠키는브웨이지브웨이 어떻게 이렇게 촉촉하지? 진급 빙크인 애니메이션 OCN에서 해가지고 처음봤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요 원래 애니메이션은 제가 관심이 없었는데 와 진짜 거인이다 r 스 징그러워 징격경이는 원래 이렇게 징그러운 만화예요? <웃음> 엄청 징그럽다 어머 거인이 너무 징그럽다 <웃음> 원래 이런 만화구나 <웃음> 여러분 엄청 귀여운 애가 지금 저 감시하고 있어요 어제 시원하게 제거를 했어요. 아유. 상쾌하게 밥도 먹고 상쾌하게 뭘 해볼까? <웃음> 짜잔! 이게 뭐게요? <목이에요. 웃음> 슬라임인 줄 알았죠? 와.. 얘또 슬라임만드네 했죠? 이거 슬라임 아니에요? 팩이에요 진짜 놀라게 해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슬라임인 줄 알았죠? 제가 진짜 제 취향을 미친듯이 저격한 팩이에요 이거 너무 좋아 안 그래도 슬라임에 미쳐있는 나에게 슬라임처럼 새긴 팩이라니 이게 바르고 닦아내는 거 아니고 바르고 기다렸다가 쭉 떼어내는 팩이거든. 뭐라 해야 되지? 씻어내는 것보다 이렇게 뜯어내는 게 너무 좋아. 이거 바르고 슬라임 만지면은 슬라임을 얼굴에 바른 느낌이야. 자 비주얼 쇼크 에블리아 쇼 쇼, 에블라르 쇼 쇼. 안경 벗어야겠다. 근데 이 팩은 너무 이게 예쁘게 생겨서 좋은 것도 있고 슬라임같이 생겨서 좋은 것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걸 하고 나면 은 피부가 생기있어 보여가지고 내가 인간 슬라임이 된 기분이야 그냥 이거 하면 기분 좋아 이팩 하는 날은 그래서 언제 한번내 슬라임 계정에 이거 슬라임인 척하고 얼굴에 바르고 올렸더니 응? 우리 슬라임 계정 회원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슬라임을 얼굴에 바른 거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들 진짜 나 이거 맨날 맨날 써가지고 한통다비었어 재구매 각입니다. 하나 더 사야 돼. 하나 더 사면 제가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레레레레레레, 날 좋아한다고. 레레레레. 20분 뒤에 알람. 이거 팩하고 슬라임 만지니까 슬라임 진짜 얼굴에 펴 바른 것 같아. 음, 점점 굳는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굳어지면서 쫙 붙어가지고. 내가 지금 바른 팩이랑 비슷하게 생긴 슬라임 보여줄게요 방금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지? 약간 보랏빛 돌면서 반짝반짝 와 이거 진짜 얼굴에 바른 것 같아! 이 기분이 이상해! 와 이거 완전 이거잖아! 외국에서 파는 퍼티라고 반영구적인 건데 슬라임이랑 다르게 어.. 입기하이 짧지가 않아 아나 어떡해.. 이거 진짜 바른 거같아여기서 냄새 좋은 냄새는 안 난다 여기서는 포도 냄새 났는데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하다보면은 회색으로 약간 애쉬 그레이로 변하는데 꾹 짜면은 보라색으로 다시 변해 보여줄게요 회색인데 꾹 짜면 보라색으로 기포를 빼주면 약간 보라색으로 돌아. 와이 상태로 그 반짝반짝 빛나는 핸드폰 어플 알아요? 빛나는 것더 반짝이게 해주는 거? 그걸로 찍으면은 얼굴 전체 다 빛나요. 보여줄게. 이번에 새로 취직한 미러볼 같지 않아요? 신상 미러볼?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흥을 돋구겠습니다! 오케이! 하, 이거 뗄때가 가장 기분이 가장 기분이 상쾌하단 말이지 자 뜯습니다! 가볍게 물 세수를 하고 오겠습니다 아 짜라라라자 따라라라자 따라자라자라자. 오, 상쾌해. 상쾌함이 달라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발라보려고. 와, 씨, 오늘 화장 쿠션 잘 먹네. 오늘 피부 상태가 좋네. 아무 데도 안 나갈 거지만. 응? 응? 뭐야? 이래서 화장 고수들이 화장하기 전에 팩 먼저 하는구나 하, 뭔 소린지 알겠다 음, 너무 진하게 발렸네? 아!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물방울 틴트밤 체리코 워터 색깔입니다 원래 체리 색깔 안 바르는데 이번에 체리 한번 사봤어 상업김밥이 안 되게끔 그냥 일자로 쭉 펴주는게 제일 상악김밥이 안될거.. 돼버렸나 이미? 단 한번도 앞머리가 긴 채로 단발을 해본적이 없는것같아 앞머리 진짜 처음 길어봐 동네 동생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애가 연락도 안 받고 다시 전화온다. 왜 전화 안 받아? <웃음> 왜? 뭐했어? 뭐했냐고? 그냥 있었어. 이파리 여드름 짜고 있었어. 어? <웃음> 지금 촬영 중인데 이거 지금 다 녹음됐어. 이파리 여드름 짜는 거전 국민이 다 알아버렸어. 어떻게 할 건데? 이파리 여드름이 아니라 이파리. 여드름. 전했는데 그냥 너무 너무 심심해서 갑자기 시비를 걸고 싶어서 내가 시비 걸기 용이해? 너무 심심해 어떡 하지? 네 지금은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밥을 해준다고 해서 남자친구네 서로 자취를 하다 보니까 누군 있고 누군 없는 게 많아요. 저희집에 큰 냄비가 있는데 남자친구집엔 큰 냄비가 없어서 냄비 들고 밥 얻어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밥을 맛있게 얻어먹기 위해서 다녀올게 쭈야 제가 원래는 카메라 손으로 들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 미니 삼각대를 한번 달아봤어요 좀 약간... 뭐랄까? 있어 보이지 않아요? 내 <목소리> 미쳤어! 1층입니다. 언제나 죄송합니다 경비 아저씨. 하지만 항상 CCTV로 재미있는 제 모습을 구경하실 경비 아저씨께 마주치면 민망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날 뭐라 생각할까? 배그 배그하다가 온줄 알겠다. 에어? 문 열어주세요. 에어. 사랑해요. <웃음> 문 열어줬어. <웃음> 사랑해요. 난 몰라 난 몰라 천번만번. 말해줘도 몰라, 몰라. 사랑인지 뭔지 그신정님 미친듯이 궁금하다. 뚝배기 만을 사람. 안녕. 와, 너 인싸야? 카톡왜 이렇게 많이 와? 부럽다 나는 1시간 동안 핸드폰 안 만지고 있어도 아무한테도 연락 안 오면 돼아왜 어, 이렇게 이쁘냐 오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진짜 뭐안 해줄래? <목소리> 아 그래? <목소리> <목소리>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 그럼요 보다시피 다 만들고 수정에 거쳐서 라까요 손수 만드신 건가요? 네 그렇죠 감자탕네 정성이 꽤나 들어갔겠어요 아 어, 그럼요 누구 먹겠는뭐 들어갔어요 재료? 감자랑요? 네 탕이요 당... 지완이야 저는 이렇게 UFC를 자주 즐겨보곤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이러면서 눈 가리고 급급했는데 약간 선수들의 용감한 모습도 그렇고 서로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멋있어요. 이거 어떡해! 저기 이불 발차기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하지 않고. 말이야. 네? 어저링 위에서 자만하지 않았다고. 어 이거 피하는 척하어 방금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일부러, 하... 일부러, 아, 일부러 놀리는 거? 아, 진짜 러어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 아이고. 아그 상대를 약간 약 올리려고 <웃음> 이렇롱헤롱하는 척하다가 진짜 맞아 버린 거네. 어, <웃음> 배고파. 응? 음. 3분? 밥 3분 남았어 3분 크으, 낙지 젓갈 우리 조만간 반찬가게 가보자 진짜 좋아. 수원 인계동에서 진짜 맛깔나게 하는 반찬가게 아시는 분은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로 제가 꼭 가보겠습니다 감자탕 어만들었네 날치알 인기나는 자르르르르르르 밥 얘는 발하니까 얘는 낙지조건 이야 우리 마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집밥 완성 겨운숩니다 먹겠습니다 아. 아 이렇게 맛있었나? 그리고? 그때 배탈 났어가지고 제대로 맛을 못 느꼈어 음. 아 지현아 잘 먹을게 응음오 음. 진짜 맛있다 봐응집밥이 음. 최고여 응 음. 이거왜 넣느냐? 지금은 밥을 뭐, 마, 마, 맛있게 다 먹고 PC방에 프린트를 할게 있어서 프린트를 하러 PC방에 가는 예정입니다. 네. 1층입니다. 에? 분명 밝기 높였는데 왜? 지금 시원한 거좀 입에 입에 몰아놓고 싶어서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먹을게요 자크 공사야 죄송합 어, 어? 어? 어? 어? 자크 없으렀어 와 어떻게 하루만에 왜 이렇게 보인다 들썩 더들썩 더들썩 더들썩 더들썩 더들썩 들썩들썩 더들썩 뜬뜬 누눈 우루루칸칸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여라 야 이거 또 너무 너무 머아 여기 있네 응아 에 그거 알아? 꼭다리 먹으면 안 걸린다는 아 그럼 나쁜.. 나쁜 성분이 다꼭대리만 모여서 음. 다들 꼭대리 버렸잖아 아, 토마 토마 알아 요즘 애들? <웃음> 나 때는 말이야 토마토마가 최고였어 알지? 알지 그러면 동생 콩고물들은 몰라도 우리 동갑 콩고물이랑 언니 콩고물들은 이거 아주 기가 막히게 아, 한다고 왜? 옛날에 토마토마 밥도 있었는데 그랬어? 응전 이제 집에 도착해서 이제 세수를 하고 잘 준비를 해야될것같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쪼여 매고 머리 묶고 화장실로 고고 바닐라코 클린 잇 제로 부드럽게 놓고 지트메이업슬라임같아왜난다 모든게 슬라임같지? 모든게 슬라임으로 보여 제로 메디큐브 패드로 카메라상으로는 얼굴이 되게 붉게 나오네 실제로는 이렇게 안 붉은데 지환이 친구 건민이에게 선물받은 군대 안에 있는 PX 그 안에서 인기 되게 많은 달팽이 크림 이것저것 바르기 귀찮아서 바로 그냥 크림으로 듬뿍 발라줍니다 오 뭐야 갑자기 거기 왜 올라가 있어 뭐야안 보는데. 뭐, 자 이렇게 저의 하루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냥 천천히 핸드폰 뭐 졸릴 때까지 보다가 이게 렇 끝이 나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